야, 이 카페 이름이 저작권 품어 커피가 뭐냐? 아니, 어? 내가 만들어서 맛있다. 이건 내 거다. 하는 거지. 아, 이거 아닌 것 같은데. 야, 봐봐. 이스타벅카노원썸플레이스어디 카페. 아, 이렇게 재밌게 가는 게 낫지 않냐? 이게 더 촌스럽다. <웃음> 아니, 그나저나 우리 가게 가파다 어떻게 할 거야? 그냥 업체에 부탁하면 툭딱이잖아아 문제없는 포트써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디 도움되는 거 없나? 에이, 야, 그런 거 누가 따져보냐? 없어 없어. 우리 같은 작은 가게는 그냥 해도 돼. 어, 그렇지. 우리 어, 정도는 그냥 해도 아무 신경 안쓸 거야. <웃음> 어우. 야 저기 뭐냐? 야. 야 일로 들어오는데? 어? 야 뭐? 아이아어안